하나님께이간을신나날이신돌아가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기도남 역할을 맡은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이가어요 대부분을 딱 봤는데 종교적인 거하고는 조금 저는 거리가 멀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성격이 지... 것 같은 인물이라면 무슨 무슨 목사라고 썼을 거예요 아마. 근데 그냥 기도남이에요. 물론 기도를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쪽보다는 종교적인 거하고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. <웃음>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평생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 겁이 날것 같아요. <웃음>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. 저는 무교예요. 배우가 뭐 스님 역할도 할수 있고 기독교인 역할도 할수 있고 막 그럴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. 배우는 어떤 역할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무교 요를 좀...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어! <웃음>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어! 제 역할이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인물로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우리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.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.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지인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,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아는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영상통화하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서 영상통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부러가, 마리아, 이 미칠 새끼야! 다른 배역이었을 때 기도 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이, 죽이고 싶죠.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뭐? 다른 배역 다 끝나고 기도남이 제일 마지막으로 뽑힌 걸로 알고 있어요. 기도남 역할을 감독님이 못 찾아가지고 추가로다가 이틀 동안 오디션을 다시 봤어요. 그때 잡힌 거예요, 제가.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 역할이 하나 있긴 해요. 관상에서 제가 가짜 수영대군으로 나왔어요. 킁킁거리면서 이렇게 연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역이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이일은어리냐가 너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. 뭐라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.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실 말 하시고 또 우리도 할 말이 있으면 정신은 없네요. 어쨌든 뭐좀더 좋은 역할,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길 희망하겠습니다. <웃음>